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서부터 한뭐한 뭐, 한 30분 정도만 에 우리 에, 뒤쪽에 우리 자료에 9페이지서부터 문제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그것만 풀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4번에 오 오존다 이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풀어 볼게요. 자, 34번에 해 보시면 1번서부터 보시죠.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대요. 그러면 단독으로 나 혼자 가서 가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관이 믿을만하죠. 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니까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승낙서 가지고 단독으로는 못해요. 근데 가등기니까 해주는 거예요. 가등기니까. 가등기의 승낙만 있으면 단독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자두 번째 가등기 명인이. 자 가등기 명인이. 권자로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관 둘래요라고 하면 지워주죠. 자 단독으로 가등기 말수하고 나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단독 말수할 수 있어요. 근데자 이거 가등기 명인도 가능하지만 자그 가등기 명인이 승낙서를 써줬대. 그렇다면 가등기 의무자도 똑같이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는 거죠. 가등기 단독 말소를 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 또 가등기 의무자 또 가등기 의무자에다가 또는 또는 또는 자 이해관계 이렇게 는 거죠 이해관계 인도 역시 똑같이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가등기 단독 말소가 가능한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멘트죠 가등기 말소를 단독을 할수 있는 사람 그러면세 사람 무조건 나야 와돼요 가등기 명인 가등기 무자 이해관계 이렇게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죠 바로 가장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아예 지문 두개가 이걸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정지 조건부 죠자 정지 조건부는 지금은 권리가 정지 돼 있고 앞으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생길 거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정지 조건부 말고 자 해제 조건부다 해제 조건부 나오면 지금은 권리가 있다가 없어질거죠. 이따가 없어질거 이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정지조건부면 가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해제조건부, 정지조건부.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시기부. 시기부 있었죠. 시기부. 이건 뭐 있었어요. 종기부 있었죠? 종기부 이건 안 되고 시기부는 된다라고 썼어요. 장래 생길 거에 대해서 되고 지금 있다가 장래 없어질 거는 해당이 안된다그죠 그래서 일, 이, 삼, 사다 맞고요. 자, 오 번인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족 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게 틀렸죠? 주소지를 관할하는 권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게 틀렸고 자 부동산에 해당 부동산이 어디 있냐? 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지방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점 명령을 받아다가 등기소에 가서 단독 신청을 하 거죠. 그래서 여서는 권리자 주소지 관할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입니다. 자 내가 강동구에 사는데 제주도 땅을 사겠다. 그럼 제주도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도 그 제주도에 있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 번이 5 번이 자 틀린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고요.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가등기 문제 중에서는 좀 쉽게 나왔어요. 네, 이번 가등기 문제 중에는 좀 쉽게 나온 겁니다. 보통 1 년에 한두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오는데 올해 나왔는데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얘는. 자 다음 3 5오번 있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촉탁 등기다, 틀리다 그랬죠? 자,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 등기다. 고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온 순간 아, 단독 신청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절대 촉탁 등기 아니에요 자, 당연히 가 처분 등기다라고 하면 이거는 촉탁, 촉탁, 촉탁. 근데 지금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독 신청. 구분 그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소유권 소유권 가등기에서 자 소유권이 본등기 안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자 해당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감유 얘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항상 찾으셔야 돼요. 해당 가등기 상의 또는 당의 가등기 상의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또자 해당 가등기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가 나오든가 아니면 가등기 전에라든가. 자, 얘네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고 그냥 데리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바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저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죠. 자, 기왕 나온 김에 설명 조금만 더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3월 달에 가등기를 자, 예를 들어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 놨는데 이게 이제 본등기를 언제 하냐? 본등기를 10월 달에 하기로 한 거예요. 자, 3월 달, 10월 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 제3자가 2월 달에 어떤 애가 저당권을 잡아 놨대.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 A의 부동산이었는데 이의 부동산이었는데 B가 B가 3월 달에 가등기를 걸고 10월 달에 B가 본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2월 달에 C라는 사람이 저당을 잡아 놨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순서상 당연히 2월 저당권이 3월 가등기보다 먼저잖아요. 먼저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아무리 본등기를 하더라도 얘는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월 저당권이 돈을 못 받았다고 자, 4월 달에 4월 달에 경매 등기를 걸었다는 경매 등기. 경매 등기. 경매 등기 걸었어요. 그러면 시간 순서상 보면 4월이니까 이 경매 등기는 가등기보다 늦게 돌았지. 본등기 전이지. So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자, 중간에 꼈단 말이야.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매 등기는 백그라운드가 있어, 요 백그라운드가. 자, 가등기 전에 걸린 저당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본등기를 해도 얘는 말소 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얘가 선순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등기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 자 이걸 정식 풀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가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뭐 가압류 등등등에 기한 등기에 의해서 자 가등기 후본등기 전에 가등기 후본등기 전에 들어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은 아무리 가등기 후본등기 전에 들어왔더라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못 지운다 오히려 얘가 더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등기 전에, 그렇죠?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험 지문에 가등기 전에라고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 자 해당 가등기상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는 자 A라는 사람이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서장훈이, 서장훈이, 서장훈이 자 부동산 소유자인데요. 자 여기를 자 유재석이, 자유제석이자 가등기를 3월달다 3월달에 가등기를 걸었다. 가등기를 걸었고, 이 유재석이 이 가등기를 자 김구라한테 김구라한테 이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거를 이전시키지 말라고, 이전시키지 말라고. 자, 예를 들어서 1번 서장은 이렇게 있는데, 2번 유재석의 가등기가 걸려 있는 거요. 근데 이 유재석의 가등기를 김구라한테 넘기지 말라고, 자 박명수가, 자 박명수가, 박명수가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때는 고그 가등기를 잡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순서상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1 치고 여기 박명수의 가처분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가처분은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거죠. 자, 이거랑 구별하실 게 뭐냐면 자, 3월 달에 가등기를 걸어 놓고 3월 달에 가등기를 걸 놓고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들어왔다. 4월 달, 4월 달에 들어왔다. 그렇죠? 4월 달에 가처분 들었다 이거죠. 자, 이거 하고요. 자, 그다음 하나만 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자, 제3자. 완전히 제3자 누가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A라는 사람이 따로 있다. 자, A라는 사람이 서장훈의 채권자다. 채권자로서 자, 여기서 4월 달에 4월 달에 4월 달에 만약에 자, 서장훈한테 가처분을 걸었다. 가처분 걸었다. 이렇게 본다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A의 4월 달 가처분은 이 부동산을 딴데 팔지 마라.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4월 달이니까 여기에 3번 하고 나서 4월 달에 A가 갇혀분을 건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좀잘 비교해 보세요. 잘 비교 보시면 지금 2월 달에 유재석이 2번에 3월 가등기를 걸어놓고. 그리고 그리고 자요 이다실로 저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온 것과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온 것과 둘다 4월달에 4월달에 두 개의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자 위치를 잘 보시면 박명수의 가처분은 고그 가등기를 잡은 거고 자 여기 A의 가처분은 서장훈의 부동산을 잡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얘가 유재석이 본등기를 쳤을 때, 본등기를, 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쳤다라고 하면, 10월달에 쳤다라고 하면, 3월달 가등기, 10월달 본등기, 중간에 껴있는 4월달에 가처분이 두개 있잖아요. 자, 시간 순서상 3월, 10월 사이에 4월에 두 개가 가처분이 걸려있는데, 요 가처분, 자, 박명수의 가처분은 2-1로 걸려있고, 자, A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3번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느낌상 하나는 지울 것 같고 하나는 못 지울 것 같죠? 자, 잘 보시면 3월, 10월 사이에 4월 달에 두 개가 들어왔지만 2-1 붙어 있는 박명수의 가처분은 말소 대상이 아니고요. 저기 3번으로 붙어 있는 2번 밑에 3번이니까 A의 가처분은 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가처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요 가처분, 박명수의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라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죠. 해당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붙어요. 근데 자, 이거는 그냥 일반 가처분이에요. 3번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들은 당연히 직권말소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냅니다. 당연히 말소 되는 건줄 알고 수험생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 거라고 출자자들이 생각해 사실은 모르는데 나는 좀 냈으면 좋겠어 안 내, 안 내고요 자, 뭘 내냐?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 가등기에 대한 이다실를 하고 부기등기로 붙어놨기 때문에 이걸 본등기 친다고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에서는 해당 가등기를 받거나 나중에 나중에 해당 부동산까지 가져가거나 이런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을 푸는 것은 박명수가 풀어야 돼요 유재석이 아무리 본등기를 해도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 본등기에도 이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말소 대상이 아닌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뭐만 잡으면 되냐? 해당 가등기 상에 어쩌고 나오면 얘네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또 가등기 전에 어쩌고 나오면 직권말소 대상이야요이것만잘 잡아내면 돼. 자, 이거를 요거 2번 지문에 보시면. 자, 요거를 자, 2번 지문에 보시면 소유권 청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전 본등기. 자, 가등기 본등기 다 나왔죠? 자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가등기를 하고 10월달에 본등기했다 그러면 뭐 중간에 4월이면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이 되잖아요 여기 맞춰진 해당 가등기 상 권리 나잖아요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가 됐건 가처분됐건 이네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찾아야지 그래서 2번 질문이 틀린 거를 찾아 내셔야 됩니다 아주 전형적이에요 제일 걱정하는 게 혹시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용어가 하나도 익숙한 게 없죠 다 새롭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포기한다 이래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거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듣고 나서 이해 안 된다고 포기시면 하안 돼요 적어도 오늘 수업은 세 번, 네번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지난 16년 정도 공시법만 강의를 했는데, 보시다 보면 몇 년째 공시법 비롯해서 다른 과목 때문에 고생하시고 떨어지다가 오신 분들은 이런 강의가 어딨냐, 그래. 근데 처음 공부한다 하면서 오셔가지고 들으신 분들은 자기는 공시법 못할 것 같다, 그래. 이게 다 자기 입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거니까 자, 처음 오셔서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항상 정해진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문장들을 연습해가지고 해당 문장이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만 잡아낼 수 있으면 문제는 맞추는 거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용을 다 알고 풀겠다라고 생각하면 최소 4년에서 5년 공부해야 돼 4, 5년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당 문장을 계속 집중 반복하셔가지고, 아, 요 문장 나오면 틀렸어. 자, 요 문장 나오면 맞았어. 이렇게 찾아내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좀 안타깝지만, 1년 만에 동차를 합격하신 분들은요, 솔직히 합격하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붙은지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완벽하게 법학을 공부하고 합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절대로. 자, 답답하긴 하지만 자꾸 보던 건데, 이거 틀렸어. 라고 찾아낼 수 있을, 있을 만큼 그래서 1년 공부에합격하신분들 보통 그만큼이에요 이건 잘은 몰라도 틀린 지문이야 찾아낼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예, 자,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했는데 자, 해당 가등기 이상 나대 그럼 말수 못해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거죠 자 3번에 보시면 장례 장례 앞으로 생길 거래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거래 그러면 가등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야지. 지금 있는 거는 가등기안 돼요. 남의 건데 내거 될라고. 장래에 내거 될라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잡아놓은 게 가등기죠. 자, 4 번. 자, 가등기상에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자 나왔어요. 근데 명인이 오케이 승낙을 해줬대. 오케이, 그죠 그럼 단독으로 가등기를 지우고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인이 단독 말소인데 이해관계인도 단독 말소 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지상권 빌려 쓰겠다는 거죠? 지상권으로 가등기를 걸어놓고 자, 지상권으로 본등기를 쳤대요. 그럼 내가 땅 빌리려고 들어갔는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자 저당권이 있대. 이 저당권은 빌리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 저당권이 지상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용도 하는 게 아니라 자 경매로 돈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 저당권도 자, 지상권 가등기보다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상권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지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틀렸고 지금 4번만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좀 틀린 것 4개를 다 찾았잖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또 공부가 완벽하게 되신 분들이야.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씩 다 따져가지고 OX를 찾겠지만 어설프게 붙는 분들은요. 이해관계인? 할수 있어? 오케이. 찍고 넘어가. 나머지 읽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실제, 실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어, 다양한 실력이 있겠지만 맞추는 건 똑같아요. 공부 조금 하고 이것만 딱 보이고 딱 찍어서 맞추고 딱 모르겠어. 이런 분들하고 다 하나씩 다읽어 붙는 분들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 문제를 맞추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몇 년간 고생해서 어느 정도 눈이 떠진 분들은 하나씩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게 맞고요. 1년 만에 붙는 분들은요, 정확하게 외운 게딱 보여? 그럼 딱 찍고 딴거 쳐다를 안 봐야 돼. 이러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문제 풀수 있는 능력이나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일 얄미운 사람들 있지 답을 찍어서 다맞췄는데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그러면은 모르겠어. 자주 보던 것 같아서 찍었는데 맞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험운이 좋은 분들이고 시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1년 안에 합격할 확률 이 높아요.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실제 신부가 가지고는 좀 고생을 좀할수 있어. 시험 붙었는데. 내용 사실 잘 모르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시험 공부를 몇년할 거냐, 빨리 붓고 나서 실무 가서 따로 배울 거냐,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네, 기면 시험은 빨리 붓고 나가는 게 맞아요. 빨리 붓고 나갔고 제가, 제가 찝어드리는 공식대로 이런 문장 나오면 있다예요. 이런 문장 나오면 없다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완전 숙지를 할 때까지. 그리고 나 시험장 가서 답 맞춰서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필요한 실무상 내용들은 또 배워가면서 그때 그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답을 맞출 수준까지만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수업 잘 듣고 계속 반복하시면 나도 모르게 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이 될 거예요. 지금은 다 틀렸고 지금 4번 맞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 틀렸고. 자, 36번. 자, 36번. 같은 계기한 본등기와는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것도 틀린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서 자, A라는 사람이 3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B가 1억. C가 1억. 자, 뒤가 1억, 자, 1억씩 3억 들고 오면 딱 3억 내고 끝났잖아요. 근데 얘네가 다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공동으로 임시, 가등기로 공동으로 예약을 걸고 집에 간 거예요. 그 난중에 본등기를 하러 올 때, 자, 세 사람이 다 같이 오면 시험 문제 안 난다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만 온다 그랬어요. B가 왔어. 자, B가 얼마 들고 왔어요? 1억 들고 오는 거예요. 자, B가 혼자 와서 1억만 들고 왔다. 그러면서, 1억어치만 본등게 해달라 그럼 해줘 안 해줘 1억 들고 와서 자 b c d 세 사람 3억어치 다 본등게 달라 그럼 해줘 안 해줘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1억 들고 와서 1억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자 1억 들고 와서 3억어치 다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당연한 거네요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외우고 자시고도 없어요 지금 이제 끝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지문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여러 사람의 여러 사람의 가등골질할 때요 자 그중에 일부가 가서 자기의 지분만 지분 지분 지분에 대해서 자 본능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해줘야죠 그래서 일 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바로 끝나는 것이고요 자삼 번에 보시면 지분 지분 지분 자 가등기 관리된중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된 겁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충분히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정도. 1번은 그냥 바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됐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가보죠. 자, 37번 거보죠 37번. 자, 2017년도에 나온 거죠 자 일단 1번에 물권적 정권 자 물권적 정권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이거 내 거야 이 물건 내 거야 이 물건 이죠저내 건데 내거내 내 거에다 내가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지 맞잖아요 그래서 물건적 정권은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나 내 거니까 니네 거야 너 나한테 너 나한테 뭐 해줘 너 나한테 돈 갚아 너 나한테 물건 줘서 너너너이 채권 채권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걸리고 채권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약속 시켜 할때 가등기 하는 거야. 물건한테 넌내 거야 가등기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물권적 성구에 대해서는 가등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가 의무자 나왔죠? 가등기 의무자 또 나왔어. 이제 진짜 단골손님이요. 명인이 오케이 했대, 오케이 했대. 그럼 어떻게요? 가등기를 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 승낙을 얻었다는 걸 증명해야죠. 그래서 등기소 올때 증명서를 갖고 와라. 승낙 갖고 와라. 라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3번. 가등기에 의하여 자, 순위 보존 대상이 되는 물건 변동 청권. 자, 물건 변동 청권.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참 말을 일부러 어렵게 쓴 겁니다. 이건 물건 적 청권이랑 달라요. 물건적 정권과 물건변동정권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물건변동정권은 아직은 내거 아니고 변동될 거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네 건데 나한테 넘어올 거다. 너 약속 지켜. 이건 채권적 정권입니다. 그럼 이거는 가등기가 가능 하지요 가등 가능합니다. 이 가등기 상의권리를딴 사람한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죠.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이때 형태는 부기등기로서 이다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할 수가 있다입니다. 일부러 헷갈리게 지금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가등 기에기한 본등기한 경우 자 본등기 순위 어떻게요? 원래 가등기 순위를 따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자, 1번 임기원이었고 자, 2번 이송원 있었는데, 이송이 있었는데, 난중에 본등기하면 이렇게 줄고 있고, 본등기로 자 이송원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원래 그 가등기, 그 순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자 따르게 되는 거 맞는 말이죠. 자, 5번 지상권, 지상권, 땅을 빌려 쓰겠다는 거죠. 지상권, 사용하겠다. 토지를 사용하겠다, 그렇죠? 이 가등기를 3월에 걸어놓고 10월에 본드기를 치는데 그 가등기 후 본드기 전에 한 4월쯤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저당권, 저당권 어? 지상권, 저당권 걸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저당권이 이 지상권을 침해할 필요가 없죠 자, 이거는 빌려 쓰겠다는 거고 이건 담보 잡겠다는 거니까 전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상권이 세요 그러니까 얘가 제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훨씬 세니까. 선순이잖아. 가진 길을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당권은 굳이 직권말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5번이. 그래서 이런 이 문제도 요쭉 보시고 어, 지상권, 저당권 안 되지? 끝나는 거예요. 그 거의 뭐한 1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다 따지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연습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원활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내용 잘 모르고도 답을 기가막히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정직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지겠다라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 문제 다 풀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느 정도는 좀 요령이 필요하고 빨리 읽고 빨리 판단하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이제 늘려 나가셔야 니다 지금 지상권, 저당권, 어안 되겠는데 그럼 찍어내면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정규 수업 다 지나가고 9월달, 10월달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고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문제풀 요령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답답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버텨 내셔야 돼요. 자, 다음. 자, 38번. 자, 이제 걱정이네. 38번이 왔네. 자, 38번. 자, 이거 같이 좀 보죠. 자, 오늘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자, 맨 처음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애초에 부동산 소유자가 있었죠? 애초에 소유자가 누구였더라? 맨 처음 소유자가 이제 유재석이 있었고, 자 유재석이 있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박명수가, 박명수가, 자 소유권 이전 가처분을 걸었었죠? 가처분을 걸었었고, 가처분. 그리고 이제 김구라한테, 김구라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었죠? 예를 들어서 2월 달 가처분, 3월 달 김구라.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난 중에 이 사람이 승소가 나오겠죠 승소 승소에서 승소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월 달에 승소를 했다 승소했다 라고 하면 자, 박명수가 가처분 걸고 이겼잖아요 그럼 박명수는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 단독 신청으로 땡겨 올 수가 있어요 s 유재석, 자, 박명수한테 소유권전줬 기, 단독 신청. 그럼 김구란은 어떻게 해요? 직권 말소, 이러면 안 되고요. 자, 단독 신청으로 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을 누가, 박명수가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자, 여기 기본 구조였어요. 맨 처음에 온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자, 1월 달에, 1월 달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잡아놨었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1월 달 a 의 저당권하고요. 자, 2월 달에 박명수가 처분하고 누가 더어요 당연히 1월 저당권이 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1월 저당권이 박명수의 가처분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자 거꾸로 박명수의 가처분이 1월 저당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두개 관계를 잘 보셔야 돼. 그렇다면 얘가 아무리 승소를 했더라도 내 가처분보다 먼저 들어 이 저당권을 말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자 아무리 단독신청인고 직권말수고 어쨌든 내 가처분보다 먼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수 대상이 아니다. 또자 만약에 4월 달에, 4월 달에 어떤 사람이 가처분을 걸었대더라 B가 또 누가 가압류를 걸었대더라 C가 자 4월 달에 가압류 가처분이 지금 딴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했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2월 달 가처분 걸어놓은 것보다 늦죠 늦으니까 더 약하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박명수가 승소가 나오면 얘네들은 말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직권말소 아니라 단독 신청 말수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박명수가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지금 2월 박명수의 가첩은 전에 있었던 애들은 못 건드려. 이 후에 들어온 애들은 말수가 되는 거죠. 이때 말소는 단독 신청 말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요. 자, 만약에, 자, 이번에, 예, 1월 달에 a 의 저당권이 유재석한테 걸어놨는데 돈을 못 받았대. 돈을 못 받으면 이게 이제 경매를 겁니다. 경매. 그럼 경매 등기가 들어오는데 이 경매 등기가 만약에, 자, 5월 달에 들어왔다. 이게 문제였죠. 5월 달에 경매 등기가 끼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경매 등기는 가처분보다 늦게 들어온 게 맞긴 맞죠. 근데 그 경매 등기는 대신에 5월달은 5월달이지만 백그라운드가 1월달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매로, 이 저당, 1월달 저당으로부터 경매가 들어온 건 아무리 5월이라도 이 가처분으로는 말소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등기나 가처분 이후에 왔더라도 해당 경매 등기가 백그라운드가 가등기나 가처분 앞에 있는 전에 있는 등기로부터 걸린 거다라고 하면 이건 말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그렇다면 박명수가 2월달에 가처분 걸어놓고 승소해서 승소해서. 승소해서 10월달에 자기 소유권 전여기를 단독 신청하면서 4월달에 가처분 가압류 단독 신청 말소 자 김구라 너도 단독 신청 말소 말소 신청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월달에 걸어 놓은 2월 가처분 요등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게 되어 있죠. 해당 가처분은 직권 말소가 되게 돼 있어요. 어? 자 얘네들을 풀어서 자 풀어서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자이이머릿 속에 이제 이 세팅이 딱 되야 돼요. 갑 소유, 갑 소유의 A 토지. 자 A 토지, A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 자, 의리, 의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자 의리 저당권을 잡았어. 요 저당권 잡았어요. 의리. 편의상 이거를 자 1월 달이라고 1월 달, 1월 달에 저당을 잡았어. 그다음에 병에병에병에 병에, 병에. 자병에병에자 가처분, 가처분, 가처분이 이월달에 잡혔어요 이월달 자병에 가처분 자 을의 저당권 그랬죠? 다음에 자 삼월달에 삼월달에 자 정해 감유 죠 정해 감유 감유 감류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자 저당권 가처분 감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항상 우리의 주인공은 가처분이요 자, 장단컨대딴애들은 저하고 시험에서는 절대로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처분 주인공 나옵니다. 가처분. 그리고 자, 주인공을 나오기 위해서는요. 자, 중간에 껴야 주인공이 돼. 앞에 있는 애도 있고 뒤에 있는 애도 있고 그래야 애가 주인공 처리를할수 있지.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을의 을의 을의 을의 을의 을의 근저당권에 의한 이미 경매, 경매, 경매, 경매, 경매. 경매 등기가 자, 4월 달에 4월달에이저당권에 기한 경매 경매 경매 경매 등기가 4월달에 걸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상황 판단 잘하세요. 자 잘하세요. 그러면 느낌상 자 우리의 주인공은 여기 가처분이 주인공이라고 했죠. 자 기억나시죠? 음. 그러면 얘가 당연히 시험에서선 승소할 겁니다. 승소할 겁니다. 얘가 지면 얘기가 재미가 없어 이제 문제가 나오려면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가자 각자의 순서대로 있는데 자 병이 병이, 병이. 그죠? 얘 주인공이죠? 갑을 의무자로 해서 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그럼 어떻게? 해? 승소한 거야 승소했다는 소리예요. 승소했어요. 자 승소해서 자 얘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낌상 딱 그림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처분이 이겼어. 2월 달에 이겼어, 얘가. 그래서 자기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래. 그러면 얘는 건드려 못 건드려. 얘는 못 건드려. 얘도 못 건드려. 얘도 못 건드리고 얘도 못 건드려요. 그러면 건들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 말소시키지. 말소 말소. 무슨 말소? 무슨 말소? 자, 이거는 단독 신청 말소지. 자, 누가 단독 신청이야? 얘가. 얘가 자, 내거 내놔 단독 신청, 너나가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을 두개 넣는 거예요. 대신에 얘네들은 말소를 못 시키지. 못 건드려. 자, 그러고 나면 등기하이 아, 그래? 그럼 요건 직권 말소 해주는거예 요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 주고. 자, 이제 병한테 소유권 이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단독신청 그렇죠? 이게 동시에 하루에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내거 내놔, 넌 나가. 요건 직권 말소.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처리가 된다 그랬어요. 대신에 가처분보다 먼저 있거나 거기에 기한 경매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딱 정해진 세팅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변형되는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출제하자면 자기들도 헷갈려. 까딱하면 이건 출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처분이 주인공이고 앞에 거못 건들고 거기에 걸린 애들 못 건들고 그 뒤에 애들 말소는 단독 신청이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가처분은 직권말소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정해가합유예제예제 얘는, 자, 말소, 말소인데 무슨 신청이요? 단독 신청 말소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틀렸다고. 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지. 그죠? 1번, 2번.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병, 병, 병, 병, 병. 병에, 병에, 가처분. 자, 병에, 가처분. 자, 이 말소는, 자, 병이 신청 말소할까? 촉탁 말소할까? 직권 말소할까? 자 직권말소죠. 직권말소고 자 신청말소, 말수, 촉탕말소가 아니란 말. 요 가처분은 직권말소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3 번, 4번둘다 틀린 거죠. 신청이라 그랬고 촉탁이라 그랬으니까요. 지금 해당 가처분 요거 자체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다음 병은 의뢰, 의뢰 저당권. 자 의뢰 저당권. 이거 의뢰 저당권. 저당권에 대한 이미 경매등기 있죠? 경매등기, 경매등기 말소를 자 경매등기 말소를 자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말소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못 지워, 이것도 못지워 이거는 말소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건들 저당 경매 걸려 있으니까 이 가처분으로는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건 안되잖요다 틀렸고 자 정답이 2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자 처음에는 완전 어려워, 완전 어려운데, 이 구조를 한 번씩만 생각해 보세요. 자, 해당 부동산 가은 이제 얘기할 필요 없고, 얘가 주인공. 주인공 앞에 있는 거 있고, 그 앞으로부터 연결된 애가 있다. 그 다음에 걔랑 상관없이 가처보다 늦게 도는 애가 있다. 그럼 뻔한 거예요. 못 지워, 못 지워, 너 지워. 지우는데 단독 신청이야. 그죠? 그러면 그 가처분은 지권말수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요것만 잘 구별하시면 이거를 이제 가불병적으로 어, 당사자로 이름만 바꿔 쓴 것이지 사실은 요 전형적인 범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딱요때요때요해이 2012년도에 딱 한번 나오고 요 자체가 이렇게 사례로 나온 적이 없어요 다시 나오더라도 요 형태를 벗어나면 아마 못풀어 못풀어 딱 요렇게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두세 번 푸시다 보면 어, 맨날 똑같은 얘기구나 라고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해지면 이거는 응용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딱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자, 39번 문제가 마지막 맞죠? 가등기, 가등기 이건 가등기입니다 좀전 문제는 가처분이었고 이거는 가등기입니다 A 건물에 대해서 A 건물에 대해서 갑이 가등기를 자 3월 4일 날 3월 4일 가등기를 걸어 놓은 3월 달에 그리고 이가등기에서 10월 달에 자 본등기를 한 거죠. 자, 10월 달에 가등기에서 10월 달에 10월 달에 갑이 예, 본등기란 겁니다. 본등기. 10월달에, 10월 달에 10월 18일 날 18일 날 본등기를 했단 말이죠. 자, A 건물에 있었던 다음 등기 중, 중 직권말소 하는 등기, 직권말소 되는 거. 자, 1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항할 수 있는, 즉시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자, 지금 임차권이 7월 달에 들어서, 7월 달에 자, 임차권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임차권의 대항력이 이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1월 정도에 이미 대항력은 갖추고 있었고, 대항력은 센 거였고, 원래. 자, 그 등기만 7월 달에 했다라고 하면 이 임차권 등기 효력은 1월 달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간주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이 있었단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자, 법적으로는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다 면 자, 얘네들은 가등기를 가지고 이 임차권을 말소시킬 수는 없다. 이거 못 지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못 지운다. 다음, 여기 보시면, 3월 15일 등기된 감염,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5일 날 등기된 저당권 자, 여기서부터 뒤에, 뒤에, 7월 달에 경매 등기는 무시, 무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근거가 된게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15일 등기된 감염. 자, 3월 15일. 3월 15일. 어, 3월 4일이잖아요. 3월 15일 날 등기된 감염. 에 기해서 자 7월달에 7월달에 경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3월 4일보다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3월 4일 나중에 가압류가 있었고 경매 있었기 때문에 본등기하면 너도 말소 너도 말소 다 지고 끝난 거예요 자, 이거는 직권 말수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가등기가 3월에 걸렸고요. 자, 가등기가 3월에 걸렸고요. 자, 본등기 본등기가 10월에 들어왔다고 라 하는 거죠. 만약에 가등기보다 먼저 먼저 대항력을 갖췄거나 또 저당권이 2월 달에 있었거나. 그렇다면, 자, 거기에 근거한 애들은 아무리 중간에 꼈더라도 말소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3월 15일, 3월 15일, 어, 3월 4일 가등기인데 3월 15일 등기됐으니까 누가 더 세겠어요? 가등기가 더 세잖아요. 그러면 이 가압류는 아무리 등기됐어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말소 대상이 되는 가압류의 근거한 경매도 말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다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2월 5일 날 등기돼 저당은 못 지우니까 거기 걸린 경매도 못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두 개를 비교하라고 된 문제입니다. 다음 자 4번하고 5번은요. 4번하고 5번은 자 아무리 7월 달에 붙어 있더라도 위 가등기 상의 권리를 자위 가등기 상의 권리 그러면 해당 가등기 해당 가등기 해당 가등기에 대한 또당의 가등기에 대한 똑같은니 해당 당의 똑같아요. 그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옛네들은 아무리 7월 달에 들어왔더라도 그 부동산 A 건물을 잡은 게 아니라 가등기를 잡은 거예요 자, 자기 자 목을 자기가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네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해당 가등기는 직권말소 안된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자, 가등기 전해 하고요 또 해당 가등기 상해 하고요 자, 이두 가지는 제외하라 했죠 또자 전에 중에는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요것도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또는 가등기 전에 또 해당 가등기 이내들 빼고 나머지들 침해한 애들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라고 아까 봤었거든요 그거를 사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대항할 수 있는 또 가등기 전에 또 해당 가등기 상에이네들은 빼고 나머지들은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에 2번만 직권말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대개 전형 적인 문제로서 사례 문제로 2016년에 딱한번 나온 거예요. 요 사례를 다시 낸다라고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패턴이기 때문에 날짜만 좀 바꾸거나 할수 있지 다른 거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이 문제 범위 내에서만 완전히 숙지하시면 충분히 응용문제까지도 해결이 될수 있으니까 처음에 보시고 날짜 보고 벌벌 떨고 이거 어떡하냐 이런 문제 나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패턴의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없고 나오더라도 이 패턴 내에서만 출제가 될 거다라고 믿으시고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가처분 등기와 가등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미리 앞으로 당겨한 거는 앞으로 계속 반복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듣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듣고 또 듣고 해 가지고 완전히 패턴 을 외워 보이시면 이 범위 이외의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는다 이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건꼭다 맞춘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이제어 처음 들으시는 분들 도 계실텐데 좀 어려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수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서는 지적법맨앞 저 앞에 저 정규수업 맨 기본수업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책 짚어가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너무 좀 긴장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또 시간 될 때마다 오늘 수업 가든기는 정말로 뭐몇 년씩 고생하면서 막제주삼수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아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라고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굉장히 제가 애써서 만든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강의를 여러 번 들어주셔서 완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첫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